시작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민아예요. 저는 지금 바랑산 케이블카를 타고 용평. <웃음> 안녕하세요 민아예요. <웃음> 아이유리도 있어요? <웃음> 네, 지금 저희는 용평에 바랑산 어, 거의 꼭대기 올라왔거든요. <웃음> 아유리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유리는 아빠가 아기띠를 하고 데리고 가고 있어요 천사가 따로 없네요 <웃음> 너무 예쁘죠 우리 신하일씨 마유목 가는 길입니다 네. 아, 고개 숙여 돼서 이게 뭐예요? 네요. 겉에가 이거 야강나무고요. 마가목씨가 날라가지고 마가목이그 안에서 자라냈다 아. 유리나 씨. 저기 또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. 어디? 저기 좀 보세요. 구름. 이야... 진짜 높은 곳인가 봅니다. 네. 응. <웃음> 아유리도 좋아? <웃음> 나비 아유라 이거 봐 나비 나비야 대이, 와 아유라 조심해 나? <웃음> 엄마 엄마 야 여기는 뭐 여기, 여기 조심해야 겠어요 선글라스 뭐,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랑산 거의 정상이죠?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비주얼이에요 신하율? 뭐가 더 묻었죠? 그 뭐야? 누그라서낄 거야? 또 거꾸로 끼는 거야? 반대로 껴야지 그렇지 그렇게여누야지 아구, 아구 걸려? <웃음> <웃음> 이제 내려갈 거예요 시워졌어가지고 아쉬워요 재밌었어요? <웃음> 너무 좋았어?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면 은 바닷가 간다고요? 강릉? 경포 갈 겁니다 아, 엄청 길어요. 한 15분, 진짜 예술이 찍고 있는데, 아, 아, 아, 아이, 아이유리는 거의 아이돌처럼 나오는데, 이런 <웃음> 거잖 깜찍한 선풍기가 있습니다